네, 저는... 네, 관리한다. 안녕, 동티비요 시청자,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구독자이신 임채진님께서 제게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내용인 즉슨, 구독자님은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셨는데 퇴근하는 길에 미등도 켜지 않은 소위 스텔스 차량들을 하루에 한대 정도 꼭 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. 구독자께서도 평소에 이런 차량들을 목격하게 되면 누구나 그런 것처럼 욕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. 그런데 얼마 전에 구독자께서 카센터에서 오일을 교환한 적이 있으셨고 아마도 카센터에서 이것저것 살펴봐 주신 것 같은데요. 평소 전조등을 오토 로 설정을 해놓았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다니시다가 최근에 전조등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셨고 그동안 그걸 모르고 끄고 다녔다는 것에 놀라시고 누구나 이럴 수 있겠다 싶으셔서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 차량의 단속 시 처벌 기준과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동튜부와 함께 하겠습니다. 동티뷰 아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주간에도 반드시 켜야 할 곳이 터널인데 터널은 진입할 때 햇빛과 터널의 조명이 한 순간 겹쳐져 터널 안의 상황을 바로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훨씬 위험할 수가 있지.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스텔스 차량은 등하점등 조작 불리행으로 승용승과 모두 2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돼 있는데 워낙 범칙금이 약하고 더군다나 벌점도 없기 때문에 운전자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문제점이 더 크다는 거야. 대부분의 운전자가 전조등이 켜지지 않은 것을 모르고 있는 원인들 중에는 첫 번째로 디지털 클로 또 계기판으로 예전 차량들은 전조등 스위치를 켜야만 계기판의도 등이 켜졌지만 최근 차량들은 시동을 켜면 전조등이 꺼진 상태라도 계기판은 점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조등의 점등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주간 주행등으로 2015년 7월 이후 차량에 의무 장착이 되고 전조등이 꺼진 상태에서도 밝게 켜진 주간 주행등 때문에 전조등이 켜져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세 번째로 전조등 스위치가 다도 모르게 오프 상태로 전환된 경우로 차량을 정비를 맡기거나 또 대리운전이나 발렛박 을맡겼다가 인도받을 때 스위치가 오프된 것을 모르고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외 전조등이나 후미등이 고장난 곳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전조등이 꺼진 상태로 운행이 되고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는 만큼 몇 가지 나름대로 대책을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로 자동차 후방에도 주간주행등과 같은 기능을 추가하면 뒷차량이 앞차량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전조등이 켜져 있을 때와 꺼져 있을 때 계기판의 색상을 다르게 구분해 놓으면 운전자가 확인하기가 편할 것 같고 첫 번째로 운전 면허 시험을 볼때 필수로 전조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출발하는 과정을 추가하고 강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? 물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처벌 수위를 강하게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꺼진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항상 안전 운전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저는 내관련다. 수고했어 동치유.